에피카페 오프닝 해야 될것 같은 박수 찍어요 다 같이 빙글빙글 돌아가 너와 나를 둘러싸 돌고 돌아 세상이 너만 내게 멈춰서 우리 들만 여기 멈춰서 있는 시간 속에 행복해 사랑스런 러나의 웃음이 오직 나에게만 보이겠지 Love you always Love you all day Love is my way All my life 두근두근 가슴이 네 앞에서 뛰어만 음, 음. 바보 같은 웃음이 음, 음. 나도 몰래 피어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애기가 우리 애기였을까 하얀 목마를 탄 공주가 손을 잡고 날아올라 Love you always Love you 감사합니다. 에로, 에로, 에로.